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방이 바뀌는 꿈 가방이 바뀌는 꿈은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과 마찬가지로 흉몽입니다. 하는 일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한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경쟁자에게 추격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가는 꿈가시덤불을 가는 꿈을 꾸게 되면 병에 걸릴 징조의 흉몽이다.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로 인해 개미떼가 물살을 떠내려간 꿈 순간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나고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을 곳을 예고하는 흉몽. 갓난아기가 자기에게 부터 떨어지려고 하지 않거나 등에 업은 채 힘이 든 꿈. 매사의 어려움이 가중들 곤란과 장애의 흉몽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근심이다. 강도를 죽여버리는 꿈. 강도를 죽여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머지않아 재난이 닥칠 흉몽이다. 강물이 말라 강바닥이 갈라지는 꿈. 강물이 말라 강바닥이 갈라지는 꿈을 꾸게 되면 한마디로 흉몽이다. 재물이 나가거나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일이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 개가 담을 보고 지지며 어쩔 줄 몰라하는 꿈. 도둑을 막거나 집안에 우환이들 것을 암시하는 흉몽. 개가 집주인 다리를 물어뜯는 꿈. 갑자기 일이 생겨 외출이나 출장, 여행들을 갈수 없게 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게 될 징조.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터져 크고 작은 손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흉몽으로 매사 신중하고 처신을 잘 해나가야 할 시기. 개미집 구멍이 꽉 막혀버린 것을 본 꿈. 매사 앞뒤가 꽉 막힐 짐처. 소식불통, 고통, 마비 등을 암시하는 흉몽. 개에게 물리는 꿈. 흉몽 배신, 배반 손해 등등. 거미줄에 발이 걸린 꿈. 질병을 앓게 돼 흉몽이다. 거북자라의 종류를 죽이는 꿈. 집안에 초상이 날수 있는 흉몽. 검은 구름이 뒤덮어져 있는 묘지를 보는 꿈. 흉몽으로 불길한 사건이 발생한다. 검은 머리를 빗질하는데 흰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 검은 머리를 빗질하는데 흰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흉몽이다. 또는 자신의 재력, 정력이 쇠퇴했음을 의미한다. 경마나 복권 등의 투기를 해서 큰 돈을 얻은 꿈. 경마나 복권 등의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따거나 목돈이 생겼다면 타인으로 인한 근심과 장애 발생의 흉몽이다.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꿈. 이 꿈은 경제적으로 궁할 흉몽이다. 고기잡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도 속으로 사라진 꿈. 한때 영화를 누렸던 행복의 애군을 만나 실패하고 영원한 곳으로 사라지게 될징처 사고, 낙방 등을 암시하는 흉몽. 고양이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었던 꿈. 낯뜨거 망신살이 뻗치거나 괴한이다 치안한테 희롱을 당하게 될징처 소송싸움, 질병, 무한, 사고 등을 암시하는 흉몽. 고양이를 본 꿈. 흉몽, 다른 사람에게 속을 꿈. 고층 아파트가 굉음 소리를 내며 와르르 무너진 꿈. 인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일어날 징조, 죽음참변 실패, 불길 등을 암시하는 흉몽 고향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만나는 꿈 부모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고 아울러 자신의 신상에도 불길한 일이 발생할 흉몽이다 곡식을 습득하거나 손에 곡물을 움켜쥐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명예나 직분에 따른 기쁨을 얻게 된다 모든 곡물이 쌓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재물의 파탄이나 손실 등의 흉몽이다 골짜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꿈. 가족이나 친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몽둘바가 없으리만큼 괴로운 입장에 놓이게 될 흉몽. 공장 안에서 정문 바깥으로 나오거나 내쫓기는 꿈. 사업의 도산, 실패, 저천, 퇴직, 손재 등의 과가 닥칠 흉몽이다. 괴물과 싸우는 꿈. 괴물을 쫓아버리거나 괴물을 때려 눕힌다든지 무기로 죽여버리면 내기 소송 경쟁에서 이긴다. 반대로 괴물에게 당하면 당신이 타인에게 박해를 받거나 병이날 흉몽이다. 괴물과 함께 우는 꿈. 괴물과 정답게 울면 친척 중에 불행이 닥칠 흉몽이다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된다면 운명은 호전되어 재물을 모은다. 괴물이 자신을 억누르는 꿈. 온니 트이는 길몽이다 다만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꿈은 병에 걸리거나 박해, 방해를 받는 등 괴로움이 비롯될 흉몽이다 기문에 검은 사막이나 흰 사막이가 있는 꿈. 기문엔 검은 사막이가 나 있는 것을 보면 기머거리가 되고, 흰 사막이가 있으면 반기머거리가될 징조. 소식불통. 실패, 불운 등을 암시하는 흉몽 귀신 나오는 꿈 귀신이 나오는 꿈은 기본적으로 흉몽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쫓기는 꿈은 정신적인 고통이 앞에 놓여있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또한 잡혀가게 되면 자신의 삶이 갑작스럽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 집 지붕 위에 앉아오는 꿈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친척들에게 큰 사고가 있고 가장이 하던 일이 졸지에 망하여 폐가 망신할 흉몽 깃발을 들고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 사고나 말썽이 발생하거나 신병, 우환등 재난과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깃발들이 뒤섞여 쟁탈전을 벌이는 것도 역시 비슷한 흉몽이다. 까마귀 떼가 나는 것을 본꿈 시국의 변화를 보거나 친척 간의 분쟁이 생길 흉몽이다. 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꿈 재산이 흩어지는 흉몽 혹은 애인이나 부부간의 권태기를 느끼는 꿈꿈 꿈 속에서 양말을 나누어 주면 현실에서 복을 잃게 되는 흉몽입니다.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집안을 덮어 어두운 느낌이 드는 꿈. 꿈속에서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집안을 덮어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면, 이 꿈은 어떤 근심거리가 생길 흉몽이 된다. 남에게 가지를 주는 꿈. 재물이 나가거나, 손을 입게 되는 흉몽이다. 남이 눈에 맞는 것을 보는 꿈. 고소를 당하거나, 부모상을 입는 흉몽. 남자가 여자에게 추격을 당하는 꿈. 부인에게 재앙이 있을 흉몽이다. 남편이 아내와 이인과 함께 자는 꿈. 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상으로 꽉 막혀버릴 흉몽 냄비나 그릇 등의 똥이 가득 있는 꿈이 경우는 흉몽입니다. 구설수나 체면이 까길 꿈 높은 산을 오르는 꿈꿈 속에서 높은 산을 오르며 힘겨워했다면 이 꿈은 앞으로 역경을 맞이하여 고생과 어려움을 겪을 암시로서 흉몽이다. 누군가가 강제로 자신의 머리를 깎은 꿈집계가족중 누군가가 해를입게될 흉몽이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게 된다. 환자인 경우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흉몽이다. 만일 윗사람에게 인사를 받으면 상사나 윗사람의 부탁을 받게 된다. 눈썹이 깎이는 꿈. 꿈 속에 눈썹이 없거나 깎였다면 흉몽에 속한다. 부모자식간이나 상사 또는 부하나 협조자를 잃고 자기 신분이나 체면에 손상을 입는다. 수염을 깎아도 마찬가지이며 자신이 깎거나 남에게 깎이거나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고 여러가지 손실이 생긴다 눈썹이 빠지는 꿈 가족의 신상에 재난이 닥칠 흉몽 이다 특히 여자는 강당할 징조이니 몸조심 해야 한다 다리가 내려앉는 꿈 다리가 무너지는 꿈은 대흉몽이다 뾰각이 부러지는 꿈은 집안에 죽는 사람이 생긴다 다이아몬드에 관한 꿈 다이아몬드에 관한 꿈을 꾸게 되면 결혼 사랑 소망 믿음을 상징하는 길몽이지만 그 빛을 퇴색되거나 흠집이나 빛이 있으면 실망 낙담 열등감 실패 등을 나타내는 흉몽이다 달리던 말이 쓰러지는 꿈 혹은 자신이 떨어지는 꿈 흉몽 일에서의 좌절이나 실패가 생기는 꿈 닭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꿈 재물이 줄거나 혼담이 깨지는 흉몽입니다 대들보 누각에 관한 꿈 대들보가 무너지는 꿈은 한마디로 말해서 흉몽입니다 주변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징조입니다 반대로 집에 누각을 높게 세우는 꿈은 길몽으로 목표 달성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도둑을 쫓아 시장이나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꿈. 질병이나 손실이 발생돼 흉몽이다. 도둑질을 하여 죄를 범한 후 자수하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꿈. 배흉몽으로 직장인은 결정을 요하는 일에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돌아가신 분이 나오는 꿈. 돌아가신 분이 나오는 꿈은 그분의 얼굴 표정에 따라서 해몽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모습이었다면 길몽으로 분류가 되지만 불행하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면 흉몽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돗자리나 방석을 새로 사거나 집안으로 옮겨들여오는 꿈. 가업이 번성하고 소망하는 일에 순탄한 발전이 따르게 된다. 반면 집안에서 문 밖으로 드러내놓는 꿈은 흉몽이다. 동생이 죽는 꿈. 죽는 꿈은 흉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흉몽보다는 길몽이 많습니다. 동생이 죽는 꿈은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게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꿈은 상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돼지가 우리를 부수고 밖으로 달아나 없어지는 꿈. 재물 및 이권의 손실 내지 가업의 부진 등 장애가 생기게 된다. 돼지는 집으로 들어와야 이롭고 밖으로 나가거나 없어지면 재물 파탄 및 행하는 일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흉몽이다땅 위에 그대로 누워있는 꿈. 재난 근심이 생길 흉몽이다 땅이 꺼지는 꿈. 땅이 꺼지는 꿈을 꾸게 되면 부모 중 어머니에게 무한히 생길 흉몽이다 만약 땅이 꺼져서 그곳에 자기 자신이 빠지면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 말라 죽은 고목이 집 앞에 서 있는 꿈. 나무가 등장하는 꿈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나 생명력을 상징한다. 혹은 자기 모습의 실제 가정환경 또는 가족의 운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꿈 속에서 뿌리부터 말라 죽은 고목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면 이 꿈은 심신의 쇠약을 나타낸다. 예지몽의 경우에는 정력이 감퇴되거나 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 실패하는 등의 불행을 예시하는 흉몽이다. 말벌이 나오는 꿈 말벌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타인의 악에 강한 경쟁 상대나 적, 중압감, 스트레스, 재난 또는 위험, 마음속의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말벌의 크기가 클수록 불길한 기운은 커지며, 말벌대가 나온다면 더욱 위험한 꿈이 된다. 날아다니는 말벌을 보는 꿈이라면 감정상태가 기진이 된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면, 흉몽으로 스트레스와 감정의 저하, 혼란을 의미하며,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의 부지를 예고한다. 반대로 평온하거나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감. 머리를 빡빡 깎은 사내아이를 본 꿈. 온종일 재수없는 일만 생기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로 붉기, 시비, 싸움 등을 암시하는 흉몽. 머리를 짧게 자르는 꿈. 흉몽입니다. 집안 문제로 불어가 자주 일어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날 징조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대머리가 되는 꿈. 흉몽입니다. 뜻한대로 되지 않고 꼬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 내려 얼굴을 가리며 당신의 전도가 어둡다. 대흉몽이다. 모기때가 덤벼든 꿈. 싸움, 소송 등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흉몽으로 괴한이나 깡패한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할 징초 목걸이 꿈. 목걸이는 애정을 상징합니다. 목걸이가 나왔다고 해서 꿈이 길몽이다 흉몽이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목걸이를 받는 꿈은 정말 당연하게 좋은 꿈이고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꿈은 정말 나쁜 꿈이 해당하는 것이지요. 목걸이가 빛나면 빛날수록 그 꿈의 의미는 강렬합니다. 목수나 건축가에 관한 꿈. 머지않아 자기 집을 짓게 된다. 그러나 이미 신축한 것을 꾸면 가난과 연결되는 흉몽이다 몸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꿈. 몸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꿈은 자체만으로는 해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벌레인지에 따라서 해몽이 달라지지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징그러운 곤충이 붙으면 흉몽 일반적 곤충이 붙으면 길몽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또한 징그러운 곤충이 붙더라도 기분이 좋았다면 길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묘지에 관한 꿈이 꿈은 기흉양면의 뜻이 있다. 밝게 느껴지는 꿈은 길몽이며 흐린 날처럼 어둡거나 저녁 무렵의 묘지 꿈은 흉몽이다. 문이 부서지는 꿈 집에 문이 저절로 부서지는 꿈 역시 집안에 재난이 닥칠 징조를 예시하는 흉몽입니다. 밖에서 돌아와 보니 대문이 부서져 있은 꿈은 아끼고 믿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는 꿈입니다. 물건이 잘 타지 않는 꿈 하는 불에 관련된 모든 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꿈의 상징은 권세와 권위 최고점, 극치, 열과 힘, 정신력, 지적능력 과잉, 과신, 자만 등이다. 물건이 잘 타지 않는 꿈은 일이 지연되거나 잘 해결되지 않아 짐체기에 빠질 흉몽이다.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물에서 익사하는 꿈 운명이 내리막길임을 암시하는 흉몽이다. 미지근한 물 또는 뜨거운 엽차에 관한 꿈 재산 또는 지위를 잃게 될 흉몽이다. 바다에 빠지는 꿈 강이나 바다 또는 호수에 빠지는 것은 어떤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징을 잘 따져 봐야겠지만, 맑은 바다에 빠지는 꿈은 길몽, 지저분한 바다에 빠지는 꿈은 흉몽이라 가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상위에 있는 밥을 먹는 꿈 위염, 위통, 십이지장귀양 등 소화기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징조로 우환이나 질병 등을 암시하는 흉몽 바퀴벌레가 야채를 갉아먹었던 꿈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로 셀패, 실물수, 우한, 도둑 등을 암시하는 흉몽 박쥐를 본꿈 매사가 순조롭지 못할 흉몽으로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며 하는 일마다 성사가 지연될 것이므로 여유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밥그릇에 밥이 하나도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꿈 밥그릇에 밥이 하나도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꿈은 가정형편이 몹시 공색해질 징조이다. 밥그릇뿐만 아니라 접시 냄비 소등에 식기에 음식이 거의 없는 꿈은 돈에 쪼들일 징조로 흉몽이다. 밥상 위에 음식을 개미가 물어간 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될징조 실물 실물 도둑, 부안 사고 등을 암시하는 흉몽. 방바닥에 엎드려 오는 꿈. 가족에게 불길한 일이 발생하게 될 흉몽이다. 백마를 타는 꿈. 죽을 고비를 넘기지 못할 흉몽이다. 백정이 소를 도살하거나 푸주간이나 주방에서 고기를 썰고 자르는 것을 보는 꿈. 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집안의 재물에 손실 내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도살된 고기를 끓이고 굽거나 먹는 꿈도 비슷한 흉몽이다. 뱀다우는 꿈 꿈에 나오는 뱀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성하고 좋은 의미가 있는 반면에 악의 화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길몽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 뱀을 죽이거나 뱀에게 물리는 꿈은 소망하던 일을 이루게 되는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길몽에 해당이 되지요. 태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자아이를 잉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흉몽도 있습니다. 뱀이 온줄 알았는데 사라진 경우에는 흉몽으로 해석이 가능. 뱀에게 물리는 꿈 뱀에게 물리는 꿈은 연애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뱀에 물려서 죽었다면 그것은 흉몽입니다. 뱀을 놓치거나 죽이지 못하는 꿈 뱀을 놓치거나 죽이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면 들어오던 금전운이나 해결될 일들이 무덥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흉몽이다. 뱀이 달걀을 물어간 꿈 집안에 실물수가 있거나 도둑을 맞을 징조. 지출 분실 우한 재물 손실 등을 암시하는 흉몽 뱀한테 물리는 꿈 뱀한테 물리는 꿈은 연예운이 좋아질 꿈입니다. 애인이 없다면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미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뱀에게 물려 죽었다면 흉몽으로 간주됩니다. 벌집에 수많은 벌떼가 들락날락 분주한 꿈. 양봉업자나 벌통이 있는 농촌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꾸는 벌에 관한 꿈은 대개 흉몽이다. 날아다니며 사람을 위협하고 독침으로 쏘는 벌은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의 전달자와 동일시대기 때문이다. 다만, 벌이 아니라 꿀을 꿈에 보았다면 재산 증대, 이익, 경사를 상징한다고 하여 개몽으로 여긴다. 때에 따라 벌은 재물, 사업체, 기쁜 일, 세력, 작품을 상징하기도 한다. 벌집에 수많은 벌떼가 들락날락 분주한 꿈은 하고 있는 사업에 규모가 확장되어 많은 사람. 벌집을 발견하는 꿈. 양봉업자나 벌통이 있는 농촌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구는 벌에 관한 꿈은 대개 흉몽이다. 날아다니며 사람을 위협하고 독침으로써는 벌은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의 전달자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벌이 아니라 꿀을 꿈에 보았다면 재산증대. 이익 경사를 상징한다고 하여 길몽으로 여긴다. 때에 따라 벌은 재물. 사업체의 기쁜 일, 세력, 작품을 상징하기도 한다. 벌집을 발견하는 꿈은 기다리던 귀한 아기를 얻게 되거나 살림이 늘어나 생활이 풍요하고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가 옷을 벗는 꿈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가 옷을 벗는 꿈을 꾸게 되면 죽음을 암시하는 대흉몽이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꿈 환자가 이런 꿈을 꾸면 흉몽이다. 병이 다시 재발할 꿈 일반 사람이 꾸면 주위의 구속이나 간섭에서 벗어나고픈 심리의 꿈도노와 싸워 이기는 꿈 싸움의 이기는 꿈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어머니와 싸우는 꿈은 머지않아 불행한 일이 생길 흉몽이다. 부인이 중이 되는 꿈. 흉몽으로 거래관계에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 북두칠성이 흐려 보이는 꿈. 근심할 일이 발생할 흉몽이다. 불 끄는 꿈. 꿈속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내가 직접 끄게 된다면 이것은 하던 일이 장애를 만나게 되는 흉몽입니다. 불이 난 것을 목격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불이 꺼진다면 이 또한 잘 되어가고 있던 일이 장애를 만나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꽃은 없고 연기만 나는 꿈 어떤 물건이 타고 있거나 불이 났다고 하는데 불꽃은 없고 연기만 계속 피어오르고 있다면 이것은 흉몽입니다. 하는 일이 실속은 생기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구설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실과 다른 헛소문이 퍼져서 하고 있는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불이 다 타고 재만 남는 꿈 불이 났는데 이미 불은 다 타고 그 찌꺼기인 재만 남게 되는 경우는 추진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는 아주 안좋은 흉몽입니다. 이 경우 활활 타오르던 불꽃은 원대간대 없고 재만 남게 되기 때문에 번성하던 사업이 갑자기 장애를 만나서 재물을 모두 잃게 되는 꿈입니다. 비행기 추락 목격 꿈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는 꿈은 자신의 신분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은 흉몽으로 간주가 됩니다. 반면에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사업이 좋아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행기가 폭발하는 것은 흉몽입니다. 비행기 타는 꿈 비행기 꿈은 소원과 사업과 관련된 꿈입니다. 비행기를 보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쁠 게 없는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다르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보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오라는 바를 얻게 되는 꿈이지요. 또한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발한 꿈은 현재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꿈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그렇게 되면 흉몽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꿈은 실제로 현실에서 여행을 하게 돼. 빙판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꿈. 빙판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실패, 사고, 좌절을 예고하는 흉몽이다. 흉몽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